확실히 일에 집중할 때 좋은 표정이 나오네.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야. 아, 내 시선은 너무 의식하지 말고. 귀염둥이는 자연스러울 때가 더 멋있어. 길 잃은 어린 양들이네. 다음 재물은 누가 될까? 시작할까? 희생양답게 <웃음> 얌전까네 <웃음> 지금은 같이 있을 거야. 내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? 내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? 이럴 수가 넬슨? 아그 순진한 자매님 성황청보다 우리랑 상성이 더잘 맞는 것 같더라 원래 백지일수록 다른 색에 물들기 쉽잖아 본인이 들으면 많이 화내려나?